아. 아, 선생님,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. <웃음> 아. 아, there. Okay. 네. 그리고, 무관사도, 음. 무관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않거 있어요. 아. 아 그렇구나. 그렇습니다. 선생님 근데 그러면 무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? 어 무관사는 네? 이거 셋다포함됐으냐을때무관사는 쓰고 모든 그렇습니다. 아 모든이란 뜻이군요. 있아 그렇구나. 네. 선생님 그러면